<목소리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마스크스스는 호화 입을 가리 정확히 착용해 주시오 대안은 전하는 최 대한 자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은들은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Dear passengers. please cover your nose, with your mask. 이번 역은 송파송파역입리실 분은 오른쪽다이어트교통 사고 증장 치료 삼고리오 한의원으로 가실 분은 송파역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 h e doors are on your r i g h 첫주 24시간 진료, 뉴스탄트강원으로 가실 분은 송파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